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는 12화가 됐는데도 여전히 시청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은 시청을 주의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번에도 정겨울 아빠 정현태는 답답함 그 자체였습니다. 옛날에 최재성 배우의 카리스마 있고 멋진 역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이번 작품에서는 멍청하고 답답하고 살이 분별력 없는 바보 같은 역할로 나와서 아쉽습니다. 물론 딸인 겨울이를 위해서 아버지로서 심사숙고하고 내린 힘든 결정이 겠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대체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최악의 결과를 맞게 한 건지 화가 날 정도인데요. 주에라한테 화를 내야 하는데 자꾸 정현태한테 화가 나서 미안한 마음 이 듭니다. 1화부터 12화까지 악당 주에라 한 명한테 계속 당하고 착한 겨울이는 두 눈을 잃고 거지 같은 시어머니한테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남유진 이 빌어먹을 놈한테도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정말 혈압이 오릅니다. 착한 오세연도 주애라한테 죽고 착한 정현태도 감옥에 가고 착한 겨울이는 시력을 잃고 이제 곧 혼수상태가 되고 착한 사람들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무리 초반이라도 악당들도 혼줄이 나는 장면들도 나오면서 전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12화까지 내내 착한 사람들만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 이 드라마에서는 cctv 블랙박스 는왜 없는걸까요 정현태는왜차 문을 열어둔걸까요 거기다가 무능한 경찰까지 나와서 대환장의 잔치 였습니다. 주에라에게 받은 분노로 인해 제가 너무 시시콜콜 지적질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만큼 저도 이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는 애청자여서 그런 것 같아요. 주에라 남유진 이두 사람을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선 착하게 다가가면 안됩니다. 겨울이나 정현태 그리고 오세연까지 이런 착한 인물들은 주에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겨울이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알고 주에라에게 복수하는 스토리로 가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다른 인물이 활약을 해주어야겠죠. 당분간 정현태의 억울함을 밝혀줄 인물로 정겨울의 오빠 정영준이 활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나온 정영준의 소개를 보면 겨울이가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정영준이 yj그룹의 법무팀장으로 들어가 사건을 캐본다고 나와있는데요 착하기만한 겨울이와는 달리 정영준 은 끈질기게 주에라의 발자취를 따라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더 있죠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작품의 주인공 오세린입니다 언니 오세연은 오세린 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오세린은 오세연의 뺨에 상처를 주고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오세린은 처음에는 범인으로 지목된 겨울이 아빠에게 분노하다가 추후 서태양이 주애라를 다시 알아보면서 오세린의 본격적인 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영준과 오세린 이두 사람은 똑똑하며 저돌적인 캐릭터들입니다. 반드시 주애라와 남유진을 감옥에 쳐넣고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남유진과 주애라가 콩밥을 먹고 겨울이가 얼른 건강을 차리고 정현태가 누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